아 롤러코스터 앞에서 누가 만나기로 했는데 아 여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네, 여기를 가입할 때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어디부터 타면 될까요? 음 어디부터 타실래요? 아무데나요 그럼 일단 저걸 좀제쳐놓고죽이세요 네. 일단 평범하게 저기 있는 자부터 타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정말 쓸어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입니다. 거듭합니다. 자, 좋아. 꼭 압니다 으 어디 있고요 관엔 도리 오이거기는 끝났고요. 아고자거 짝거리는 거 찾아서 다시면 돼요. 여기다 여기 있다. 그래요? 여기 있어요. 저도 갈게요. 그냥 돌아서 갈게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뚜아래. 어, <목소리> 나 다시 했어야 네, 했어요. 다 됐어요. 다시 했어요. 네, 꽉 잡아. 아, 어. 예! Yeah. 어, 제이크 슈어 암튼, 내가. 와, 나 툭툭 끊기는 거 봐. 와, 아래 걸린다.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가이드분 죽었어. 가이드분이 녹으셨어. 저어가지 뭐야. 이메 죽어 내렸어, 니. 내렸어. 내렸어. 자 그럼 여기 여기 여기 스펀지 점 아! 앞에 잠깐 그깨 이렇게요 네 스펀지 점 앞에 롤러코스터에서 만납시다 아 <웃음> 계속 죽으시네 <웃음> 아이고 잠깐만 너무 가까이 갔어 저 진짜 아니면 그거 하나쯤은 지워도 괜찮을 것 같다는 아! 생각. 아! <웃음> 제가 멈출게요, 그냥. 됐어요. 자, 일단, 다음으로, 요거 타시면 될것 같네요. 뭐요? 여기 제 앞에 있는 거요? 이만. 저기요? 요... 이 네, 빙빙 돌아가는데 있잖아 어디가세요? 어디가 아, 있어? 못 타놨어! 오 <웃음> 아,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아, 죄송 음. 자, 옷 자, 타놨어 네. 일명 사람 죽는 콘텐츠 내 그럼 시작합니다. 음. 놀이기구는 렉걸리는데난안렉거안 걸려. 난 그냥 화면 자체가 렉걸려요 <웃음> <웃음> 아이고 나왔다. 대충 네, 간단하죠? 네, 좀 와보세요 님좀몇개 지워주실래요? 네? 렉이 너무 제가 쩔어요 렉이 쩔 쩔어, 엄청나 아, 네몇 개만 좀 지워주세요 됐죠? 아마 님거다 탔을 것 같은. 같은데 님꺼 다탄것 같은데 와, 내가 네, 안 걸려 엄청 부드러워 행복해 자, 아무튼 여기 와보센서도작성도 모르는데요 네 <웃음> 나도 몰라, 이건 일단 몰라, 아세요 난 이거, 나도 몰라, 진짜, 이건. 뭐지, 끝에 나여있는 건? 자, 갑니다. 네. 근데 지금 뭐지? 놀이기구를 <웃음> 내가 많이 안 타본 텐지라. <웃음> 아니다 나... 뭐 아는 게 없어. 자, 네, 일단 네, 네. 롤러코스터 타시죠 네. 네저 끝에 타는건 뭐죠? 몰라요. 장식인가보죠? 님. 님 <웃음> 네, 같이 탑시다 같이. 님. 기다려보세요. 롤러코스터 이런거 난진짜 원래부터 안타봤는데. 바이킹 덕분에. 근데 어떻게 채워야 하는거지? 안, 아, 저는.. 저는 방법을 대충 아는데요. 잠깐만요. 내가 지웠나? 캔슬. 아유 아 맞다. 내가 이거안 했구나. 좀 기다리세요. <웃음> 왜니가 <네가? 웃음> 내가 조종해야 되잖아. 니네 조종 못하잖아. 그댄 앉아보세요. 맞아. 자 갑니다. <웃음> 두 오징어들이 이거 타고 있는 거왜 이렇게 사진이 왜 이렇게 네. 화면 웃기지? 자 그럼 갈까요? 네. 오머 <웃음> 갑시다. 음. 예. 고장갈것같이 지금 놀러려고 했어. 어어 어어. 고장낼 것같아안 고장나요? <웃음> <웃음> <웃음> 앞에 우리 얼굴 왜 이렇게 웃기냐? <웃음> 컨트롤 누르면 3인칭 볼수 있는 거 아시죠? 네. 3인칭 보는 거 되게 웃기네요. 2인칭 보는 예, 거되요 아, 감... 옆엔 재주가 있어요. 예, 예, 와. 예, 와 예, 와. 와. <웃음> 오. 오, <멀비나>.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당신을 예, 예, 습니다 예, 하다가 하다가 오징어가 죽겠어 아주. 오. 알지? 그... 아, 뒤로 뒤로 뒤로. 오. 잠시가 잠시가. 어, 조 <웃음> 아, 어? 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막는 예. 글씨 패했다. 자 이게 마지막이죠 이제? 가문요. 야, 8분 네. 안에 마지막이야. 8분 8분만에. 와 아까 처음 처음 처럼 래기 안걸리니까 아주 좋네요 자 갑시다 네 어이구 요거 <웃음> 뭔지 몰라요 아무튼 오세요 오세요 일단 타고 계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아이쿠 <웃음> 내리.. 내릴게요 네 내리세요 롱롱 <웃음> 죄송해요 음. <웃음> 야, 좀 봐. 하이. 좀 봐요. 좀 앞으로 나아주세요. 아, 나 이게 내가 제일 뒤로 간 거야. 최대야 <웃음> 이게 내. <웃음> 뭔지 모르겠만 도대체 뭔진 모르겠지만 놀이기구군요. 뭐라 그랬는데 커진다 안 이거 껌댕이. 어. 어. 어. 야,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 올라가. 으아. 올라왔어. 올라왔어. 왜 거기 계세요? 완벽하게 안 올라가지네요. 어, 왜? 일로세요. 그럼 뭐야? 자, 아무튼 여기 안 자라세요. 올라가 있으면 사진 한장 찍어 주나요? <웃음> <웃음> 사진 찍는 거야? 잘 가. <웃음> 찍은 거 보내주세요. 잘 가. <웃음> 예, 여기 달, 잘 달에 서 있는 거 찍어 줘. 밝게 할까? 에밝 밝은 거꺼 주세요. 아, 근데 이거 아, 네. 뭐 밝은 거 키면 더 노른자 같아 보이려나? 한켜 봐요. 그런가? 오야 노른자신 <웃음> 야 거기 딱 있어 와어잘기 와서야 네. 네야 이거 배경화면 같아 아 그래? 사진 찍은 거면 대면 보내주십시오 <웃음> <스팀채스로> 배경화면을더 <웃음> 드렸는데 이 정도는? 오, 얘 되게 잘 찍혔다. 야! 떨어뜨릴까? 어디로 내려갔까 떨어뜨리다. 으아! 나는 엘베를 타겠어. 제주 일로와. 아악! 여기 다른 사실. 아 사진이었지. 그래서 놀이.. 놀이.. 놀이기구였네요 오짝뜯어내지마 <웃음> 아. 자, 아무튼 퇴장했습니다 놀이공원 대제 아. 퇴장 이거 대충 어했던 이건 궁금했네 뭘 타, 이게? 너 타봐. 이게 뭐야? 아, 이거, 그거 아니야? 모르겠다, 난 뭔지 몰라. <웃음> 어쨌든 작동해봐요, 암. 저 가운데 버튼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님, 아니면 님이 타는데? 제가 눌러볼게요, 열심히. 이상하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사람은 2분람은이 사람은 이은은 그거로 하자 사주가좀잘찍어이나아이고 <웃음> <어이구>. 죽으셨다 <웃음> 해서 뭘 다고 내끼리 저딴 게 나오는 거지? <웃음> 아또 죽었어. <웃음> 아 제주 또 죽었어. 잠깐만. <웃음> 요즘 <웃음> 와 놀이공원 폐장이다 맨여기에 죽어본 <웃음> 적 있으세요? 난안 죽을 거다 아, <웃음> <웃음> 결국 죽어버렸다 아 왜이래 님도 아! 죽었잖아요 이겼어 꼈어. 걔 꼈잖아. 걔는 들어갔네 얘네들. 아니야 됐다, 아, 됐다. 됐다. <웃음> 서로한테 주려고 지금.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올라가자. 어겼어. 오, 오, 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케 오, 평화 평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yeah. <웃음> <웃음> 야, 야, 그, 래도 무기, 꺼낼 <웃음> 시, 간, 줘 야, 되지 않냐? 아니, 무 대, 와, 대, 와, 대, 와, 대, 와, 대, 와, 대, 와, 대, 지금 그런 와, 대, 와, 대, 아 그만. 음. 잠깐만 나좀 꺼낼게. 어 꺼내고 말아 샘. 너 어딨어? 저요 위에요. 검기요? 네. 야잠깐 앞으로 나와봐. 음? 딱히 아픈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게 뭐야? 이상한 소리 나요. 뭘 던지는 거야, 얜? <웃음> 뭘 던지는 거야? 어, 뭐지? 아니 왜 놀이공원을 만들다가 갑자기 폐장한 <웃음> 다음에 왜 폭탄 던져대고 있는 거야? 그럼 난안 되겠다. 이것을 쓰겠어. 편해. 잠깐만. 응. 야, 잠깐만 나도 꺼낼래 다른 거. 어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 뭐 <웃음> 꺼내야 될까? 야 골든 프라이팬 vs 골든 프라이팬 하자. 아니야. 요거는 너무 걸리나? 뭔데? 나 저거에 비모사냥했다. 저거에 당했던 기억으로. 나 이거, 이거한테 죽었던 것 같은데, 저는. 왜도왜 저래? 그래. 이거 죽여야 되거든요. 오이씨. 그만 좀 하이다 힘들어 그만. 이건 안 할게. 맞지라 딴 거는 기용 너무 한가 야, 이건 어떤? 뭐요? <웃음>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안 아프고 이거 뭐지? <웃음> 뭐 이거 뭐지? 아 잠깐만 예? 나도 좀 찍자 <웃음> 이거 뭐냐? 뭐지? 야, 이거? 이부터싸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게 음.. 음.. 이거? 이거? 이아이폭탄거 이거? 이 잠깐만 저 해봐도 이요이번 이거? <웃음> 이거? 이런 이거? 이거? 이걸 이거? 한싸이오케거이 응?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건 너무 내걸리냐뭐 뭐야 t i 좀 아니다 저 이상해졌잖아, 요님 응? 저 이상해졌잖아요 <웃음> 왜 I'm r e c o r d 건 n g 좀 d o n 아 죄송. 계속 n 고 있습니다. t t 한번 드론 갖고 u 아볼래요 네. 저 근데 하나만 g 볼래요 궁금한 거 있어요? 음! 소리 되게 크다. 나 아, 멜론. 드론... 드론이 어디서 하는 거지? u s e 어 오, 아, 오케이. 자기를 죽였어. <웃음> 이 이건, 뭐 이건 뭐지? <웃음> 이게 뭐야? 징그러워요. <웃음> <웃음> 오따따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아파요 어떻게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아따 아우 아우 난 거서 는게 이거 계속 피가 달아 그래? 어, 나 드디어 24피에서 멈췄어. 100피였는데. 응. <웃음> 39. 음, 안 돼. 죽겠다. <웃음> 저 피가 16이에요. 지지지아지지지지지 아, 지지지지지지지